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기강이 있는데, 음, 한 대도 안 맞아줄 거야. 여기 오른이 있으니까, 슬쩍, 싹 까비. 없네요. 사람 무한하기 싫어. 아, 좀 이래, 씻어주지, 좀. 오른, 어, 근데 그러게, 오른 왜 부패지? 자,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이렇게 미년, 뻔뻔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아, 맞을 겁니다. 스톱, 어, 슉. 오렌 같은 경우는 보통 Q로 파밍을 하기때문에 인연이랑 같이 서주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어요 아! 경험치 한마 놓친 것 같다. 이러면 4렙 타이밍이 안나오는데야 믿고 있다고 우리팀. 우리팀 의심하지마 아한내 못먹었어. 이거 원래 3렙돼야 되거든 지금? 아까 경험치 한마리 못먹어가지고 진입각이 안나왔어 다이브한 나왔죠? 근데 이거 아한 마리 모자라서 안될것 같은데 봐봐 아, 이거 기적으로 기적같이 딱타입이 안된다니까 그래도 다입 할겁니다 어떡해? 아형나풀 아, 썼는데 이제 죽어주면 어떡해? 여기 있는거 아니야 막? 어 돈이 좀 아쉬우니까 기다릴까? 라인도 크게 박았겠다 기다려 그냥 티암의 속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간대 50원을 기다렸어 그래로 라이즈 당겨 너무 힘들어요 오? 어? 그렇게 힘들진 않을텐데 이게 고티어 라이즈 애들은 무빙이 워낙 좋아서 맞추기가 힘든데 다이아 비트로는 그렇게 무빙이 빡되지 않아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을텐데 그 사람이 라이즈를 잘하는 거였을거예요 아마도 형님의 그 클레드 어? 숙련도보다 라이즈의 숙련도가 더 좋다고, 좋았다고 밖에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진짜 왜 그러지? 플레드로 오르고 상대가 어렵네요 점화 들고 제론 따라 들고 가서 처음부터 빡대게 가세요 이거 와드 먹으러 갑시다 와드 예, 박으러 갔죠 어디 박았나? 여기 박았나? 어, 안 박았네 그게도았어야되는데 여보, 뭐, 아까비. 열 열로 갔어야 되는 맞아 맞아. 한 코어 하나 정도 더 들고 있어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밀려, 한타에서. 그냥 빼네. 제 결, 아예 그냥 버스탈 생각인가? 오른 숙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들 사포네들. 출발해 봅시다, 일단. 어디다 핑어 어디다 도 갔는데? 핑어거든지 모르겠다. 내려오는 거 걸렸나 봐. 안돼, 나 먹어야 돼. 아씨. 어 <목소리> <목소리> 양아치. 너무 양아침 뭐야? 저 들어갔어 어떡합니까? 저 돼지 돼지 색 저거. 중국인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먹어라. 나 필요 없다. 어? 아, 아. 빨리 올라갑시다. 신발 사면 클레드가 신날 스카운트 주나요? 한 적씩 한 적씩 나눠시나요? 그게 정석. 뭐야, 자신감 찾았는데 이사람 자신이 게임을 하네. 네, 예, 끝이세요. 마음껏 드세요. 저 당신 관심 없어요. 탱국 상대로는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야요 초반에서. 어차피 중후반 가면 밀리는 거 아니까 초반에서라도 영향,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저럴라고 내 바위가 먹었냐? 응? 너무한데 아어렇게할 때인데 뭐이렇 넘어가면 원래 피해야 되는데 피스로 안패스면 했죠 안 피했으면 죽어요 안 피했으면 죽었어요 굴려면 없고 아니 나 아직 공 안쓴거 알아 몰라 나 궁쓴거 아직 안쓴거 알아 몰라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궁쓴거 안쓴거 봐라 몰라 저거 불 뿜을때 뒤로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약간 타이밍을 놓쳤어 펠타고 올것 같은데? 그죠? 말하는대로 다 되죠? 그럼 이렇게 해도 게임이 팀이 진다 그러면 진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흥해도 팀이 지면은 못 이겨요 그래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지 바로 그것은 거드라를 스킵을 하고 코어템을 빠르게 다른 걸 빨리 올리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지약 해야 돼요 그냥 깨버려 보였나 설마 <웃음> 아, 이렇게 재밌기네. 저 사람 어, 뭐지? 왜 나도 안 보이지? 이러고 있었을 거야. <웃음> 난 없시다. 거린 건가? 약간 이런 거예요. 아칼리 이제 은신 보여서안 힘들 거야, 별로. 너무 코잼이잖아. 저 사람은 뭐지? 뭐야, 왜 내가도 안 보이지? 버근가?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웃음> 나는 어 씨, 잠깐만. 내가 렌즈 돌리고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러고 있었고. 이건 먹어라, 이거 먹어라. 내가 먹어야 돼. 재미 재미 재미지다 롤.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도 안됐어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는 사람 날 거야. 티아멧스로 대포 치면서 한 마리도 안 놓치기 쉽, 쉽지 않은 스킬이거든. 해냈어. 오늘 없네요. <웃음> 개귀없네 <웃음> 개카와이애네 소프 서프, 정님 거의 국내 아저씨인데 오늘 시청자 많다고 몇분이나 있어요? 자 평소에 안보고 게임을 해서 아직 저 오른이 16분 30초까지 노텔이거든 지금이 딱 타이밍인데 소가 키워놓은 만큼 잘 커놨네, 다행이다.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인다. 아, 45분이나 보고 계셔? <웃음> <웃음> 형님들 시청료! 에이드.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초반에 할 거예요. 제가 할건다 했거든요? 여기서 더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 스테락을 갈까 아니면 은 죽음의 무도를 갈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죽음의 무도를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춤을 춰봅시다 댄스? 아 뭐냐? 뭐지? 댄스 댄싱 네명사라다고 <웃음> <4명> 아! <웃음> 시청률을 낼 바에는 시청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너무하네 일단은 우리 웃고 떠던사이 바텀이랑 포지션이 꼬였는데 빨리 바텀으로 갈게요 이판왜 거드라 스킵인가요 완전 잘컸을 때는 거드라를 완성하는 것보다 가끔씩은 예그 있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거드라 한방보다 더 다른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거드라의 그 한방 짧은 질 메커니즘보다 지속 딜이 중요한 판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절대 못 간다. 이거 뒤에 봐주고 있다. s s 뒤에서 이거 봐주고 있어. 무조건 봐주고 있어. 안그러 저렇게 까불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이거 아덮 뺄까? 그냥? 빼자 이거 기분 너무 싸한데 아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싸해지는데 아 여기를 받고 싶었는데 무섭네 해보아이거 아, 떨어지면서 맞는 거면은 너무하네 진짜 그냥 뺏어야 되나 역시. 아 근데 떨어지면서 맞는 거 배워가지 앞을 뚫을 걸 그랬나 차라리 그냥 에쉬를볼걸 그랬나 그치? 에쉬를 차라리 봤으면 에쉬 플래싱 빠졌을 것 같은데 최소한 에 아, 애쉬 봤어야 됐네 이건 앞을 뚫었어야 되네야춤춰 보자 수호야 딱발 해보자 어, 아쉬운데? 안대? 아씨 근데 그러, 왜, 왜 저렇게 하는거지 게임이? 이해가 안되네 안걸 잡았어요 어? 아 그래 안걸려다잡았어 아, 이얘 너무 빡세네 너무 노드리네 이거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막... 썩을 정도로 못 싸운 건 아닌데 용이 속으로 갔다는 게좀 기분이 나쁜 뿐이지 이렇게 딜이 없는 거 아니냐고 간단해요 못 커서 아까 저기서 그이즈리얼이 일단은 브라마나가 안 나왔는데 포지션이 별로였어 그래서 딜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어 야수가 먹었다고? 그래? 어 그렇네 오이러면 기분 좋지 아 근데 야수어가 사일러스한테 950원을 줘버렸네 이러면 또 기분이 나쁘지 아. 이거 먹고싶은데 먹으러 올 텐데 아닌가? 이차 없긴 해 아, 근데 왜 여기까지 나와있던거지? 근데 야수가 진짜 각을 잘 봤다 잘 컸다 야수어 다행이다 와. 아까 바텀에서 이킬 양보한 느낌 있었어 나이스 탑캐리 탑이 잘지 솔직히 플레드 드락사르는 많이 위험해요 템이 템이 많이 위험해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어요 탑렛에 들어가면 거의 다 이깁니다 밀고 가고 싶은데 밀고 가면 잘리려나? 안 잘리겠다 이거 밑에 다 보이거든요 바텀 사이러스고 슈로 괴롭히다 울리는 어, 던졌다 뭐지? 어? 다잉 아이오비게다 <웃음> 이게 좋아요.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아요. 탱커 만나면은 이렇게 탱커 빠르게 가져와서 팀원들 키워주는 식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할건 없고 딱히?